2020년 초반부터는 메인 플랫폼이 유튜브로 바뀌면서 규제가 좀더 완화되고 사람들은 결국엔 점점 더 원초적인 걸 찾는 거예요. 새롭고 자극적이고 실전 같은 싸움을 원하고 수영장입니다.